나의 주식 인생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까요? 매일 올라가는 주식들을 보면서 이때가 내 인생에서 기회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통장에서 500만원을 인출해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보고 HTS를 설치해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면 무조건 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금방 차를 바꾸고 집도 바꾸고 친구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멋지게 술도 사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매매는 단 3일 만에 초기 투자금 40%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차트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분할 매수, 장기 투자, 스윙 투자 이게 다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했습니다. 그냥 HTS 관심 종목에 번쩍번쩍 번쩍 거래량이 폭발하는 종목만 매수했습니다. 미수가 뭔지도 몰랐고 당연 미술안에부위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계속 한주한 주씩 한 매수하며 갑자기 몇 호가씩 올라가는 주식. 그런 종목에 풀미수 몰빵을 나도 모르게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잠깐 오르는 척하다가 이내 패대기. 결과는 뻔했습니다. 3일 만에 아주 우습게 마이너스 40% 약이 올랐습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잔고 6천만원을 주식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한번에 손실금 200만원을 만회하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풀미수 몰빵에 하루 거래한 종목만 10개 종목이 넘었고 매수하고 손실보고 매도하고 이렇게 매매할 때마다 잔고는 계속 줄어만 갔습니다. 주식 관련 뉴스도 찾아보고 인터넷 카페 등에 보면 주식 고수들이 넘쳐납니다. 승률은 죄다 100% 넘어갑니다. 아니 못해도 70% 이상입니다. 어쩜 그렇게 바닥에서 잘 잡아서 절묘하게도 오점에서 잘 파는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멋지게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실도 복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비가 아까워서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가입하기로 문의를 하니까 가입비가 문자회원 20만원, 전화회원 70만원, VVIP회원 200만원이었습니다. 일단 가장 저렴한 문자회원에 20만원 주고 가입해보았습니다. 한 달에 10번 정도 문자가 오더군요. 그러나 문제가 오고 매수하면 꼭지입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문자 받고 매수하면 하락한다고 했더니 문자회원이라 빠른 대응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전화회원이나 VVIP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회원에 다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전화회원도 전화받고 매수하면 꼭지입니다. 이어서 VVIP 회원으로도 가입합니다. 역시나 이것도 내가 사면 꼭지였고 개털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물량 팔 때마다 회원들에게 사라고 보낸다는 것으요 따지는 회원들은 매장당합니다. 바이 회원들은 혹시나 밑부일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그랬구요. 그러다 결국 하나 둘씩 아무 말 없이 퇴장하고 다음 네이버 등 수많은 유사 자문업체가 난립합니다. 그런 곳에 회원 가입하면 결국 그들의 총알 바지나 그들의 개밖에 되질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이버 종목 게시판에서 보고 들어간 종목. 그가 써놓은 게시판에서 화려한 필력 한때는 나도 신봉하게 되었고 수익이 나건 말건 그를 주식의 신같이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대단한 기가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였지요. 그러나 언제나 꼭지에서 말려서 물량을 팔기에도 시꼬라 박았습니다. 한 잔량 무지하게 쌓이는 그런 종목들. 역시나 또 당했습니다. 내가 무식하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1년 동안 마련한 4천만원 추가 입금한 돈까지 모두 날렸습니다. 진정 깡통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정 고수는 어디 나서지 않고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나 스스로 주식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말로 고시공부처럼 했습니다. 인터넷, 증권 뉴스, 증권 관련 서적, 신문 닥치는 대로 잃어보고 100만원도 안되는 푼돈 가지고 연습에 연습을 했습니다. 이때는 수익이 나진 않았어도 잃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차트도 공부하고 신문이나 기타 뉴스 등을 주식시장에 연관도 해보고 암튼 남들 아는 만큼은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들 아는 만큼 공부하니 수익이 나질 않았습니다. 아나는 진정한 패자란 말인가 생각이 들더군요. 마지막 희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내다 팔았습니다. 카메라를 팔고, 차를 팔고, 기타 여러 가지를 팔았습니다. 이때의 마음은 진짜 나에게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장기까지도 팔았을 겁니다. 그만큼 눈에 뵈는 것도 없었고, 말 그대로 이판사판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인터넷 서핑을 하며, 유망할 것 같은 종목을 나름 분석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종목이 아닌 한 종목을 고르고, 기업 분석도 하고, 차트도 분석하고, 거래량 및 기타 등등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동차랑 여러가지를 판 돈으로 거래량 없는 은봉에서 두번에 걸쳐 매수를 하였습니다. 또 거래량 없는 은봉에서 네번에 걸쳐서 매수하였습니다. 5% 상승한 다음날 누입목대 나머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총 매수금액이 2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판사판 마음먹은거 3개월 동안 HTS를 안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핸드폰으로 가끔 시세는 확인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네 달, 가끔 평당가 5% 이하일 때 월급의 일부를 매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간중간 시세를 확인할 때는 다시 10% 이하일 때도 있었고, 심지어 마이너스 17% 갈 때도 있었습니다. 나름 분석한 종목이었고, 공부한 종목인데, 아역시난 안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HTS를 하루 이틀 안볼 때는 궁금하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니 그것도 내성이 생긴 건지 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별로 안 보고 싶고 궁금해도 참을만 했습니다. 매수단가 4,100원대였는데 그러기를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때 종가기준으로 8,400원대 9,000원대에서 박스권에서 왔다갔다 하더군요. 저는 매수가 대비 100% 수익이었기 때문에 매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밀릴 때마다 매도하였고 그렇게 전략 매도하였습니다. 주식으로 나생 처음으로 수익을 맛보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0만원, 6천만원 그리고 4천만원 깡통 총 1억 500만원을 손실을 보았고 마지막 자동차 판돈으로 매수한 종목이 처음으로 저에게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른돌에 비하면 절반의 절반도 안되지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고 내 주식 인생에서 처음으로 100%도 찍어보았습니다. 그 후에는 절대 그전과 같이 조급한 마음에 단타는 하지 않습니다. 유료회원 그런 거 쳐다도 안 봅니다. 카페나 게시판에 현혹되어 주식을 매수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제가 종목을 고르고 분석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성공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40%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하였고 또한 번은 32%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하였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주식은 다가가면 멀어지고 멀리 두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식과 여자의 공통점이라고 하네요. 이상 저의 허접한 주식 인생이었습니다. 꼭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이 있다면 저 같은 잘못된 주식 투자로 소중한 돈을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초원에서 가젤을 노리는 표범은 가젤 무리 중에 자신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처음 노린 가젤만을 쫓는다. 표범의 사냥이 시작되면. 가절 중에는 표범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자리 뛰기를 하는 녀석들이 나타나는데 사냥에 성공하는 표범과 성공하지 못하는 표범은 이 순간에 갈리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가절을 노린 표범은 높은 확률로 사냥에 성공하는 반면 잠깐이라도 시선을 빼앗기거나 주춤한 표범은 대부분 사냥에 실패하게 된다. 주식시장에서도 항상 이러한 사냥터나 전쟁터에 비유하는데 귀와 총성만 없을 뿐 주식투자의 과정이나 메커니즘이 워낙 비슷하기 때문이다. 목표로 한 것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을 때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매매할 종목을 고르고 분석하고 매매 전략까지 수립해 놓은 상황에서 엉뚱한종목에 시선을 빼앗겨 허튼 매매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은 자신이 목표로 한 것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는 주가에 미혹당하기 때문이다. 욕심, 그것은 결국 자신의 눈을 가리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유혹의 손길이다. 욕심을 극복할 수 없다면 선택한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손실 가능성을 줄여준다. 주식을 다시 시작하며 저에게는 주식의 스승님이자 인생의 스승님이 계십니다. 사석에서는 형님으로 부르는 그분은 7년 전 뇌경색 판정을 받고 삼랑진의 산속으로 들어간 후 지난 11월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형을 만난 것은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형님은 스폰서를 모아서 사모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하였고 저는 그사무실의 고향 친구의 소개로 취직하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사무실에는 형님과 다른 직원 한 명이 있었고 형님과 다른 직원은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와 판드매니저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저는 대학은 커녕 공고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작업복에 기름 묻혀가며 용접을 하던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공돌이였습니다 이런 저를 뽑아준 것이 의아했지만 제가 하는 일은 남들보다 30분 정도 먼저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하고 사무실에 손님들 오면 커피 타고 잔심부름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트레이딩과 손님 접대는 형님과 다른 직원이 하였고 저는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컴퓨터로 바둑 두는 게 일과였습니다. 월급은 교통비에 담배 사면 한 달에 남는 돈이 1 0 0만원도안 되었지만 주식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출근하였는데 두달 가까이 되어도 하는 일은 변함없는 청소와 커피 타고 잔심부름하는 정도였습니다. 속으로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여길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일은 여직원이 해도 될것 같은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한달 여일 시간이 더 오른 뒤에 어느 날 형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상장사 찾아가서 주식 담당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회사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공고 출신에 공장에서 일을 했기에 현장 한번 보면 대충 분위기 정도는 알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게 주어진 임무는 기업 탐방이었습니다. 처음엔 기업에 찾아가서도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였지만 횟수가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도 떨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형님이 말했습니다. 기업 탐방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의 비전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그리고 현재의 업종과 대표이사의 최종학력 전공과의 관계 대표이사가 엔지니어 계통 출신인지 아니면 경영 계통의 출신인지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을 말해주었습니다. 지방에 멀리 있는 기업들은 몰아서 며칠씩 출장으로 몰아서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공장 이전이나 신축하면 미리 가서 공장의 규모나 완공시점 등을 파악하는 일도 하면서 저의 주식 임무는 이렇게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도 잘하지 못한 제 자신을 잘합니다. 평생 기름밥 먹으며 공장에서 일하다 산재사고로 불구가 되거나 죽는 악몽을 많이 꾸었습니다. 이런 제게 다른 꿈을 꿀수 있게 해준 형님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란다 마음으로 하는 거야. 너는 주식하기에 좋은 자질을 가졌다고 하면서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저를 제자로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형님을 사부님으로 모셨습니다. 사부님께서는 그동안 해오던 사모펀드는 모두 다른 직원에게 위임하고 저에게 주식 트레이딩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머리는 나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치는 형님께 보답하고자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렇게 트레이딩의 기법을 모두 배울 즈음, 형님의 건강이 더욱 심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형님의 고교 선배님이 도기작품 활동하시는 삼랑진의 도기가마터 근처에 집을 짓고 요양하러 내려가셨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직원이 모든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였고, 저는 보조업무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펀드 수익률은 좋아서 사무실 운영은 잘 되었고 저는 점점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업무를 진행하던 분이 저녁에 집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참담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제가 사무실의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우선 펀드 주주님들을 사무실로 모두 모이게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트레이딩을 할수 없으니 펀드 계약은 해지하고 이 시점에서 모든 주식은 정리하고 사무실은 폐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무실 정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정리하고 남은 돈은 전부 형님께 말씀드리고 죽음 불에 유족께 드렸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저 혼자 수중에 있는 5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트레이딩을 해서 생활비를 쓰면서 수익을 내기는 힘들기에 다시 공장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에두 번씩은 형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형님을 만나면 형님은 항상 저에게 용기를 주면서 주식하기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공포를 느끼지만 공포의 강도는 다 다르게 느낀다고 몇십 미터 높이의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릴 때 공포가 극심한 사람은 못 뛰어내리듯 만약 눈을 가리고 차량이 질주하는 8차선 도로를 건넌다면 공포가 극심하지만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다 제각각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공부도 재능이 있어야 잘하듯 공포를 이기는 힘도 재능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주식을 사면 떨어집니다. 여기서 공포를 느끼는 수준의 손실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손실을 유지한 채 얼마 정도의 기간을 버틸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요. 공포의 깊이와 강도는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입니다. 형님이 죽은 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형님의 유일한 제자는 저밖에 없는데 제가 주식을 해서 형님의 뒤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고백했고 직장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놓은 약간의 돈으로 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비록 제가 주식을 배웠다지만 그것은 6년도 더 지난 일이고 이미 주식 환경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하는 걱정도 있지만 이것이 저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형님이 저를 가르치면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주식으로 1년에 원금을 복리로 10배 이상 수익 내지 못하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니 바로 주식 접으라고 저는 1년만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아니라면 다시 공장에서 용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형님이 항상 저를 응원하리라 믿으며 오늘도 상당 주식 전 종목을 세부 내역별로 나누며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